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비TV의 노비입니다 오늘은 모바일 신작 리뷰를 준비해왔습니다 동방불패는 2020년 9월 10일에 오픈한 무협 MMORPG 게임으로 중화권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무협 소설계의 레전드 인물인 김용의 소설 동방불패 IP를 활용해 제작한 게임입니다 연예계 대표 게임 매니아로 알려진 김희철을 홍보모델로 내세우며 사전 예약만 100만명을 넘긴 기대작이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미 신소강호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었고 애플 앱스토어 4위를 기록하고 대만, 홍콩, 마카오에서는 1위를 달성한 나름 검증된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외에서 잘 나갔던 게임이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헬적화를 해버리고 망한 게임도 많았기 때문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점수까지 확인해봅니다. 게임 출시 후 3일이 지난 9월 13일 기준 구글 플레이 리뷰 평점을 확인해보면 4.5점으로 총 4,300개의 댓글이 달려있습니다. 게임의 재미를 평점으로 파악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게임의 완성도 및 수준은 평점을 통해 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플레이를 시작해도 될것 같습니다. 초반 로그인 화면과 캐릭터 선택 화면을 보면 수묵한 느낌의 배경과 UI가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느껴집니다. 보통 이런 중국 게임들은 텍스트 폰트를 이상한 걸 사용해서 시작부터 이질감이 느껴지고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동방무패 모바일은 이런 부분을 좀더 신경쓴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버를 선택하면 화산, 소림, 항산, 무당, 일월중 하나의 문파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각 문파마다 공격, 방어, 회복 등 특화된 무공들이 존재해서 자기 스타일에 맞는 문파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문파마다 사용하는 무공이 달랐는데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스킬 모션이 다르고 전투에 대한 메커니즘 또한 달라지는 방식이라 새로운 문파를 키우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영화 동방불패에 흡성대법이 생각나 1월을 선택했는데 여자 캐릭터가 사파 느낌도 나고 섹시해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간단한 시놉시스가 끝나고 인게임에 들어왔는데 저의 첫 느낌은 무협 세계를 카툰 렌더링을 이용해 캐릭터와 배경을 거부감 없이 잘 표현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 정말 없는 것 같네. 그런데 왜날 보고 도망가라고 한 거야? 설마 내 위장 신분이 드러난 건가? 거미였군. 거미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해. 그리고 기본적인 공격과 보스 전투에 대한 튜토리얼이 시작되는데 캐릭터의 이동 및 무공을 사용할 때의 모션이나 몬스터의 스킬 사용 모션을 보면서 수준 낮은 양산형 게임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식내에서놀살려도라편이는데어이 없는데 어째서우어 형제를 못잡아먹어서안달이떻는든어게든 어떻게든, 게든어해야 하나? 떻종사자나고 큰 일을 하겠음. 어? <놀람> 둘이 사줘. 당신. 역시 여기서 사고를 찾곤. 이렇게 기본적인 튜토리얼이 끝나고 영상 하나가 플레이 되면서 실제 플레이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입그 둘이 보기 하고 신뢰도 없는. 어? 아직도 살아있군? 정말 건부가 없네. 어, 없는 것 같아. 나가 봐. 조심하고 안전하게 다녀와. 영상이 재생되는 중간에 동방불패라는 메인 타이틀이 보이고 다음 지역까지 매우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세련되게 구성을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 가이드를 시작으로 새로운 지역을 입장할 때 재생되는 컷신과 스토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된 컷신이 생각보다 퀄리티 있게 제작되어 있어서 좀더 스토리에 집중하며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수목화 느낌으로 꾸며진 배경이 일품이었는데요 오브젝트의 밀도도 높았고 분위기도 스토리에 맞게 잘 꾸며져 있어서 퀘스트를 수행하기 위해 멀리 뛰어갈 때도 주변 환경을 보면서 기분을 환기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투도 단순히 한 개의 스킬만 연타하는 방식이 아닌 문파마다 보유하고 있는 특수한 자원을 사용해 무공을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상태 이상도 좀더 역동적인 느낌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을 공중으로 띄우는 스킬들도 존재했는데요 이때 연속적인 콤보 공격도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전투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면 수치만 장난치면서 재미를 주는 방식이 아닌 좀더 깊이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과감하게 구성해 전투에 대한 재미를 높였습니다 그럼 잠깐 전투를 하는 모습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방불패를 영화로 보고 플레이를 했던 유저라면 이영걸의 영호충이나 1월 신교로 등장했었던 이명령과 남봉왕 등 영화에 등장했던 인물들을 기대하게 되는데 등장인물들을 수집하는 협객 시스템을 통해 원작 영화의 향수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동방불패의 리뷰를 끝마치려 하는데요. 제가 느꼈던 동방불패는 생각보다 안성도가 높은 게임이었고 그래픽을 앞세우는 검은사막이나 리니지2M처럼 그래픽이 아주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무협이라는 장르를 카툰 렌더링으로 표현해 좀더 개성 넘치고 세련되게 표현한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동 좀 똑바로 해. 엉뚱한 생각만 하지 말고